안녕하세요. 자누스입니다. 오늘은 자소일 두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이 만년필 리뷰를 할건데요. 이 오늘 할 리뷰는 만년필 중에 그 펠리카에서 나온 띵크, 띵, 잉크 만년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H하고 INK를 그냥 잉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띵크와 잉크의 합성을일할거예요 예전에 리뷰한, 첫번째 시간 리뷰한 라이띵크랑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 저는 이거를 약한 어, 2만원대에 구매했고요 참고로 경품까지 들어있어서 전 매우 마음에 듭니다 네 바로 이종인데요 이게 그 종이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나온 로디아, 로디아산 이게 프랑스산 이게 아마 수첩일거에요 수첩 근데 여기 스탬플로 박혀있네 약간 좀 허접해 보인다 그래도 저는 이거 무료로 경품을 받았고요그 다음에 일단 본체 만년필 본체부터 다해보죠 일단 포장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딱 열어만 보고 제품이 제대로 왔는지 딱 열어만 보고 바로 달아놨거든요 리뷰를 위해서. 일단 이거 선물 세트를 산 거라서 일단 요 만년필 컨버터 그리고 여기 본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일단 박스는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일단 저한테 온 거는 이렇게 수첩 하나, 로디아 수첩 하나. 이게 아마 그램 당 80그램 이게 제곱미터랑 80그램 짜리 거예요 여기 보이네요. 이제육그당 제곱미터당 80g. 이렇게 좋은 종이네요. 이게 아마 80매일 거예요. 제가 알기론 80매로 5cm네요. 일단 본체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말고요. 박스로 말고 이래요. 네. 되게 예쁘네요. 처음에 이거 살때 되게 안 예쁠 줄 알고 안 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살 때는. 이게안 예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뻐요. 지금, 지딱 꺼내고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참고로 이건 EF, 아, EF란다. f 촉이고요 어, 여는 방법이 되게 특이하네요. 어, 파란색 잉크. 버려. <웃음> 안 써. 여기서 여네요. 중간 부분에서. 저는, 잠만 <웃음> 잠시만요. 이게 제가 알기로 F촉인데, 지금 살짝 해본 거, 살짝 해보니까 약간 뻑뻑한데, 지금 여기까지 뭔가 와있거든요? 지금 여총 여기까지. 지금 여 보이시는 분들 보이겠는데, 여기까지 뭔가 내려와있어요. 잉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잉크를 충전해서 한번 보죠. 일단 요게 잉크가 굳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그렇게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보이는 건지. 일단 잉크는, 제 펠리칸 잉크. 펠리칸에서 나온 잉크를 사용할 거고요. 요게 제일 안전해요. 요게 <웃음> 제일, 제가 사용한 잉크 중에서 요게 제일 안전해요. <웃음> 어떤 잉크보다도. 잠시만요, 휴지를 하나 뽑아서 일단은 미리 닦을 준비를 하고. 안전하다가 뭔 뜻이냐면요. 이게 다른 타 잉크에 비해서, 그러니까 점도도 그렇고, 일단 그, 태도 그렇고, 딱 거의 중간이에요, 얘가. 진짜 딱 중간.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넣을 땐전 무조건 이걸 사용하거든요. 처음 인크 넣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게 어, 어떤 식으로 잉크가 나올지 모르니까 팍팍 나오는지, 만년필 특성, 특성 자체가 팍팍 나올지, 아니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나올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참고, 제가 노트링을, 전에 그 노트링 아트펜에 샀었는데, 노트링 아트펜에못 모르고 셰프 잉크를 넣었다가 펑펑 나와가지고 지금, 되게 빨리 쓰여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아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컨버터고, 응? 난데스카. 아 이거 넣기. 잠시만요. 넣어진 거니 이거 흔들흔들 거리는데. 넣어진 거 맞니? <웃음> 이게 제대로 넣어진 것 같긴 한데, 이 상태로 하면 이렇게 하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일단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린 다음에 어! 나온다! 지금 되게 빨리 나오네요 지금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보는데 지금 되게 부드럽네요. 시필가은제 카메라보고 적어서 그런지 가 엉망이네. 어디보자. 어 역시 F촉이네요. 카메라 안보고 라도 글씨체는 엉망입니다. 어 일단 제가 다른 펠리칸 만년필 중에서 펠리칸 만년필은 제가 트위스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트위스트는 되게 좀 뚱뚱하잖아요. 뚱뚱해서 제 손이 오래지다 보면 좀 아플정도 거든요. 여기가. 근데 요거는 조금 날씬해서 그런지 그렇게 아플것 같진 않아요. 이거 지금 잉크도 되게 적정하게 나오는데 음... 일단 다른 잉크도 나중에 한번 넣어봐야 겠지만 다른 잉크도 한번 넣어봐야 겠지만 일단은 전 되게 좋네요 이게 이게 뚜껑이 살짝 빡빡하다는거 빼고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 요 고정성이 살짝 불안하긴 한데 살짝... 살짝 불안하네요 일단 디자인 자체는 되게 좋아요 되게 이렇게 날씬하게 빠져있는데 제 사진으로 봤을때는 그니까 제 쇼핑몰 사진으로 봤을, 봤을 때는 되게 좀 애가 뚱뚱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펠리칸 트위스트만큼 뚱뚱하겠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펠리칸 트위스트보다 한 훨씬 작아요. 거의 한 펠리칸 트위스트 한 70% 크기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일단 디자인도 겉보기와 다르게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거 검은색 말고도 파란, 보라색깔도 있어요. 보라색깔도 있고 그리고 기본 F 촉입니다이 F 촉이 아예 없어요. A 적도 없고 완전 F 쪽밖에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일단 쇼핑몰 본 결과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플라스틱 자체도 꽤 두껍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떠트려서 망가뜨릴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막 떠트려가지고 여기 박살이 난다거나 할 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불로 부수려고 바닥에 내팽키치지 않는 한은. 그리고 뚜껑이 좀 뻑뻑하네요 뚜껑이 좀 심이 뻑뻑하다 우리 여기 이렇게 고정시키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별로 폼이 안산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뽑아놓고 쓰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이 꼽는 용도는 맞는데 딱히 이게 한 번에 이게 쏙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밖에 안 들어가요 이 카메라는 여전히 못 잡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들어갈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들어가니까 조금 아쉽네요 일단 뚜껑 열어놓고 쓰는걸로 뚜껑을 그냥 놔두고 쓰는걸로 근데 전 이게 되게 좋네요 일단 되게 부들부들하게 써지고 속속 전 부드럽게 써지는게 되게 좋거든요 잉크 끊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잉크 끊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잉크 끊김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잉크 잉크 특성도 그렇긴 한데 되게 평타치네요 전부 다 펠리칸 쪽은 대우부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다 좋아요 셰퍼같은 경우에는 되게 펑펑 나오는 스타일이고 요거통 경우에는 되게 딱 중간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만년필을 딱 그렇게 나누거든요 펑펑 나오는 쪽 진짜 찌끔찌끔 나오는 쪽그 다음 중간 나오는 쪽 근데 이 펠리칸은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 추천하는데 이거 사는 것께 추천합니다 지금 이거 경품도 주고 있어가지고 로디아 이거 수첩도 주고 있어가지고 이만 원에 이 정도면 가성비가 꽤 좋은 거죠. 컨버터는 따로 구매하셔야 되고. 뭐, 일단 이 리뷰는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리칸 띵크 만년필.